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I love you 안녕하세요. 에녹 t v 입니다 오늘은 케네스에김목사님이책 가족을 섬기는 법 중에서 어떻게 하면 가족을 잘 섬길 수 있는지 그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계라는 단어는 다른 많은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계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전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계는 공동체, 가정 등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먼 곳으로 가서 섬기도록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가정에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땅끝에서 사역하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우선 가정에서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가정에서 사역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수도 없고 사용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곳은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신 것에 주의해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제일 미워했던 장소입니다. 유대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극도로 미워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 즉, 가정을 섬기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 다음 당신이 가장 미워하는 장소로 가십시오. 그런 후에 땅끝으로 가십시오. 우리는 왜 항상 성경 말씀을 멋대로 이해하는 걸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땅끝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가정을 섬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간증이 당신이 사는 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다지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 사역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해야 할 세계란 대체 어디일까요? 먼저 우리가 속한 세계, 가정에서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은 전해 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세계, 즉 가족들을 향한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많은 요란함 없이도 당신 가족들에게 사역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저 당신의 집에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가지고 어떤 날은 자녀들에게 성질을 내고 어떤 날은 웃으며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것을 설교하고 나서 집에서는 다르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 말하고 나서 갑자기 화를 내고 주먹으로 벽을 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녀들에게 해로운 인상을 주었으므로 당신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사과해야만 합니다. 크리스천이 세계에서 가장은 밖에서 자기 사업을 돌보고 어머니는 모든 기도 모임에 참석하며 세상에 남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얻어오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불안정합니다. 이는 옳지 않으며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혜균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자마자 나가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집이 돼지우리처럼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치은 밖에서 설교하느라 시간이 없어 이부자리를 사흘간 방치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받은 최고의 부르심은 가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돌보는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사역은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가정을 섬긴 후에 시간이 남는다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성 여러분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면서 아내와 가족들이 당신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성해방운동가가 아닙니다. 또한 나는 극단적인 순종이 가르침이라는 반대편에 있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러한 모든 자유를 찬성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모든 극단적인 순종에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서 함께 사역하도록 가정을 디자인하셨음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례를 설 때면 언제나 나는 여성은 남자의 발에서 나와서 남자의 발에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남자의 머리에서 나와서 남자를 지배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심장 옆에 있는 갈비뼈에서 나와서 남자 옆에 서서 함께 사랑과 연합과 조화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결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은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 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깡패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아내나 아이들이나 누구에게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시킬 수는 있지만 조만간 당신의 아들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만큼 키가 자라서 당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내. 내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실 수 없습니다. 가정을 적절하게 꾸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부모들이여, 자녀 앞에서 교회 사람들에 대해 뒷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은 우리 가족이 알고 지내는 모든 설교자와 교인들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사역에 관련된 문제들을 결코 논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정은 혼란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즐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없다면 그는 사역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강대상에서 사역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사역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바른 순서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갖출 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향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애녹 여러분, 먼저 가족을 잘 섬기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엔옥TV입니다.